그만도서도안돼 포기했어도 안돼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까지 해보는 거야 평화를 지키려는 기름 뜨거운 정의의 피가 끓는다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스피만 맡겨도 맡겨도 스피만 나의 빛은 정의로 빛난다 저 빛을 넘어서 미래를 지키 평화를 위협하는 파라제구와 단뜻 싸우고 싸우고 싸워 나가도 끝나지 않아 걱정 따윈 하지마 위험한 순간에도 나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니까 들어봤어 내일을 지키는 시공자차다 내 이름은 스피바 나의 빛은 정의로 빛나다 저 빛을 넘어서 미래를 지키